안녕하세요 길입니다 오늘은 f p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INFP, ISFP, ENFP, ESFP 이네 유형입니다. 개인 의견이니까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직전 영상에서 FJ 유형이 선하게 민감한 사람들이라고 했는데요. 이 FP도 그런 면이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을 볼때야저 사람 참 괜찮다. 이렇게 보거나 어떤 말을 들을 때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좋다 나쁘다의 느낌. 판단이 일어나는 겁니다. FJ의 경우 이런 판단이 아주 분명하죠. 딱 부러지게 좋다 나쁘 나쁘다를 느끼고 이게 왜 좋은지 이게 왜 나쁜지에 대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냥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고민하고 따져본 후에 나온 판단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말이나 행동을 하고요. 나쁘다고 생각하는 말이나 행동은 잘 안해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관계가 선명하게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비는좀 달라요. 어떤 점이 다르냐면요. 이 사람들은 결론을 명확하게 내리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p 유형이거든요 P는 J와는 달리 열린 결말을 선호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내가 보기엔 사람이 참 괜찮아 보여서 친구한테 소개팅을 시켜줬는데 그 친구 왈 어떻게 그런 인간을 나한테 소개시켜 줄수 있냐는 소리를 들었다고 해봐요. 이런 경우 f j 라면 내가 잘못한 건지 친구가 잘못한 건지 아니면 그 인간이 잘못한 건지 따져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나 그 사람이 잘못됐다고 결론이 나면 사과를 받거나 심지어 손절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본인이 잘못됐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죠. 그럼 자책을 좀 심하게 할 수도 있어요. 내 FP라면 어, 이상하다. 난 좋은 사람으로 봤는데 하면서 그냥 그렇게 지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어떤 사람을 좋다고 봤지만 친구는 다르게 봤다는 걸 그렇게까지 따져보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런 태도가 사람에 대해서만 그런 게 아니고요.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친구가 무슨 말을 했는데 그게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왜 말을 그런 식으로 하냐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친구가 내가 뭘 어땠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대판 싸웁니다. 근데 나중에 그 친구가 미안하다고 하면서 밥을 사든 술을 사든 이렇게 하면 다시 마음이 풀리곤 한다는 겁니다. 이때도 FP는 그 말에 대해서 나는 기분이 나빴는데 친구는 다르게 본다는 걸 끝까지 따지고 넘어가지는 않아요. FP는 어쨌든 좋은 것과 싫은 것이 느껴지고 나름대로 어떤 게 좋은 행동이고 어떤 게 나쁜 행동인지 판단이 되지만 그건 내가 그런 거고 남도 그런지는 잘 모르는 거예요. 아니 쟤는 그게 괜찮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감정이 상하기도 하지만 그냥 그러고만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FP는 p 유형이잖아요 P는 자유분방한 성향이 있다고 했죠. J는 통제하는 성향이 있고요. 상대적으로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FP는 내가 자유로운 것만큼 상대도 자유로운 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FP는 P이면서 동시에 F이기 때문입니다. F들은 타인을 배려하는 게 있죠. 근데 그 기준은 자기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사탕 먹을 때 기분 좋으니까 남도 사탕 먹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FP는 내가 자유로운 게 좋으니까 다른 사람도 자유로운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바로 FP가 나와 다르게 느끼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는 이유라는 겁니다. FP는 F 유형에서 좋다, 나쁘다의 느낌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유분방해요. 그래서 자기가 좋은 걸 느낄 때는 그걸 자유롭게 표현하고 나쁜 걸 느낄 때도 자유롭게 표현하는 편이에요. 자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감정 기복 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 그렇게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모습이 어린아이와 비슷해 보이기도 합니다. 애들은 그러잖아요. 좋을 땐막 소리내서 웃고 슬플 때도 큰 소리로 울곤 합니다. 아주 꼬마했을 때는 누구나 그렇죠. 그러다가 사춘기가 되면 울 때는 소리를 잘 안 내는데 웃을 때는 여전히 좀 시끄럽죠. 그리고 성인이 되면 이젠 웃을 때도 소리가 그렇게 크게 나지 않아요. 대체로 그렇게 됩니다. 어른이 되어 갈수록 감정표현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근데 FP 유형은 상대적으로 감정표현이 자유로운 편입니다. 그래서 FP 중엔 순수하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때묻지 않은 어린아이의 느낌이 있다는 거죠. 이전에 그런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MBTI에서 나이와 관련된 지표가 JP라고요. 나이가 많을수록 J가 많고 적을수록 P가 많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FP뿐 아니라 TP 유형 중에서도 순수하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FP, TP 모두 자유분방하면서도 순수한 면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T는 독립지향성이죠. 그래서 TP가 자유를 추구하는 성향이 더욱 강하다고 보고요. F는 관계지향성이에요. 그래서 FP가 더 순수하게 느껴지는 게 있다고 봅니다. 쉽게 말해서 계산 같은 게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여기서 계산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관계를 전제로 하는 거죠. 인간관계에서 계산이 별로 없는 사람들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물론 FP라고 해서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상대적으로 그런 편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순수한 면이 가장 두드러지는 캐릭터가 FP 중에서도 INFP예요. 어린 왕자 유형이라고 하잖아요. 어린 왕자 순수의 대명사죠. INFP는 내향적이면서도 상상력이 풍부해서 자기 세계가 아주 강해요. 깊고 넓은 내면 세계가 있죠. 그래서 그냥 거기서만 살아도 어느 정도는 살만한 겁니다. 남들이 보기에 어떨지 모르지만 혼자 있어도 별로 심심할 일이 없어요. 소설, 영화, 음악 미술, 이런 예술은 모두 어떤 사람의 내면으로부터 창조된 거죠. 그래서 INFP는 예술 분야에 자연스럽게 끌리는 경우가 많아요. 재능이 있다면, 아니 설사 재능이 좀 부족하더라도 기회가 된다면 예술 쪽과 관련된 직업을 갖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성격적으로 잘 맞거든요. 뭐든지 일단 본인이 좋아하면 잘할 가능성도 더 커지는 거죠. 만약 확실히 INFP인데 예술과는 완전히 다른 일을 하고 게다가 그 일이 경쟁이 심한 성과 위주의 업무라면 남들에 비해 스트레스를 더욱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런 업무 환경이라면 누구나 스트레스를 받는 거 아닌가 예 맞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경쟁적인 상황에서 더 열정을 발휘하곤 해요 단순히 경쟁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것 자체가 커다란 동기부여가 되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런 사람은 힘든 걸 견뎌낼 수 있죠 네인프피는 누구를 이기거나 내가 최고가 된다거나 이런거에 크게 관심이 없어요 그걸 목표로 일을 하고 있으면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지? 하는 생각이 자꾸 들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힘들어지면 포기하고 싶어지는 거죠. 근데 INFP가 열정이 없는 사람은 아닙니다. 본인도 잘 모르는 엄청난 열정이 잠재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INFP의 열정은 자기 세계에 푹 빠져서 뭔가를 할때 비로소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INFP는 그 세계가 누구보다도 큰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ISFP 유형인데요. 이 사람도 비슷해요. 이전에 대표적인 예술가 유형으로 INFP와 함께 ISFP를 꼽은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혹시 오해하지 마시고요. 엄밀히 말해서 재능은 성격과는 별개의 문제죠. 다만 성격적으로 예술과 기질에 가장 가까운 유형이 이두 유형이라는 거예요. 이전에 제가 고흐 얘기를 했죠. 저는 고흐를 INFP나 INFJ로 본다고 했는데 어떤 분이 ISFP라고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뭐 고흐가 MBTI 검사를 했겠어요. 19세기 사람인데 고흐가 무슨 유형인지는 사실 모르는 거죠. 이 사람을 ISFP로 보는 견해도 있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아마도 고흐의 그림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게 아닐까 하는데요. 고흐가 그린 게 주로 자연이죠. 그리고 자화상도 많이 그렸고요. 모델 구할 돈이 없어서 그랬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눈에 직접 보이는 대상을 그렸어요. 그래서 S가 아니냐는 겁니다. 동료 화가인 고갱처럼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린 게 아니라서 그리고 고우는 그 인상파 화가죠. 눈에 보이는 걸 그렸지만 그게 실제와는 많이 달라요. 전혀 사실적이지 않죠. 자기가 느끼는 대로 그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향적 감각형으로 본다는 거예요. 실제로 존재하는 대상을 보면서 그렸는데 그걸 자기가 느껴지는 대로 다시 말해서 내면의 감각에 따라 그렸다는 거죠. 상당히 일리가 있는 주장입니다. 물론 고흐의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여전히 INFP일 가능성이 더 크지만 그림만 놓고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봐요. 이런 의견처럼 ISFP는 INFP에 비해 현실적인 면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거에 좀더 집중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차이 말고는 상당히 비슷해요. 순수한 타입이죠. 일단 이 사람도 누군가를 이기거나 남보다 잘 되는 게 중요한 모티브로 작용하지 않아요. 물론 이기면 좋죠. 지는 것보다는 당연히 좋습니다. 근데 그걸 위해서 죽도록 일을 해야 한다면 그것꼭 그렇게 해야 하는가? 이런다는 거예요. 그냥 좀 중간만 하면서 잠도 충분히 자고 먹을 때도 여유 있게 먹으면 안 될까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 부피는 연봉이 세지만 경쟁이 치열한 대기업보다는 자기 할 일이 딱 정해져 있고 출퇴근 확실하고 안정적인 공무원이 더잘 맞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좀 이상하죠. 공무원이 잘 맞는데 예술가 기질이 있다? 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ISFP한테 가장 잘 맞는 건 예술가고요. 이 사람도 자기가 하고 싶은거할때 가장 큰 열정이 나올 수 있어요. 게으른 편이지만 뭔가에 푹 빠지는 성향이 있거든요. 이럴 땐 시키지 않아도 엄청 열심히 합니다. 다만 예술가 되기가 현실적으로 힘들다면 최소한 경쟁이 좀 덜하고 안정적인 일을 선택하는 편이 낫다는 거예요. 전쟁 같은 느낌이 드는 직장 분위기라면 적응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타고난 평화주의자거든요. 그리고 ENFP와 ESFP, 이 사람들도 순수한 면이 있습니다. ENFP는 천진난만한 어린아이 같은 면이 있고요. 아주 재기발랄한 타입이죠? 그리고 e SFP는 사람들과 가장 잘 어울리는 유형이에요. 현실적이면서 적극적 그리고 사교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좀 허영기도 있고 세속적인 욕망 같은 게 강한 편인데 근데 그러면서도 의외로 순수한 면이 있어요. 관심 받기를 좋아하는 어린아이 같은 면이 있습니다. 관종 유형 투톱을 꼽으라면 바로 이두 유형이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다양한 관계를 맺는 경향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인싸가 되곤 합니다. 사람들이 모였을 때그 사람들 모두와 다 안면이 있고 친한 사람이 중심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입니다. i f f p 가 예술 분야와 잘 맞는다면 MFP, FP는 연예계 쪽과 궁합이 좋다고 할수 있어요. 특히 ESFP는 연예인 기질이 가장 강한 유형입니다. 스타 기질, 무대 체질 뭐 이런 게 있어요. 주목받는 걸 즐기는 거죠. 운동선수라면 실력도 실력이지만 쇼맨십 같은 게 있고요 보여주고 싶어하는 게 있습니다 ENFP 역시 ESFP 못지않게 그런 끼가 강한 사람인데 차이가 있다면 좀 특이한 면이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큰 그림을 그리는 성향이 강해서 PD 같은 직업도 매우 잘 맞는 편입니다 아까 앞에서 fp형들은 감정기복이 좀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했죠. M f p 와 fp가 대표적으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외향형이라서 자기 감정을 잘 드러냅니다. E nfp가 좀더 솔직한, 다시 말해서 마음속에 있는 걸 그대로 드러내는 편이고요. 그래서 사차원 느낌이 좀 있죠. 반면 esfp는 부드럽고 따뜻하게 말하는 법을 알아요. 그리고 가볍고 낙천적인 편입니다. 웬만하면 심각해지지 않죠. FB형들은 순수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 사람들이 가장 편안하게 또는 익숙하게 느끼는 관계는 서로를 구속하지 않으면서 함께 있는 게 좋은 관계예요. 마치 어린 시절 친구 같은 거죠. 아이들은 아무런 계산이 없죠. 그냥 같이 노는 게 재미있고 즐거워서 서로를 찾는 겁니다. 그게 다예요. 친구가 좋은 건 옆에 있으면 심심하지 않으면서도 엄마 아빠처럼 이래라 저래라 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FB들은 어쩌면 마음 한구석에 여전히 어린 시절 친구를 좋아했던 그 아이가 살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여기까지고요. 다음엔 구독자 수 10만 기념 Q&A를 해야겠죠? 그동안 부족한 영상 봐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의견이나 질문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